오늘은 빌립보서 인물 강의 시간으로 에바브로디도, 요디아, 순두개클레멘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0절에서 1 5절 말씀 빌립보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빌립보서는 어그 로마 감옥에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어, 사차 전도 여행 때 로마 감옥에 썼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쓴 시기는 한 AD 한 61년, 그 정확하지 않지만 61년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쓴 시기는 어그 바울이 한 55세에서 57세 정도, 아, 그때가 되지 않으나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세그세 그세 파트로 나눌 수겠는데 첫 번째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바울의 능력 모방을 권면. 바울의 능력을 좀보방을 해라라고 권면한 거고요. 3장서 장은 무한한 무가치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4장은 갈등 해결과 인사. 그다음에 어떻게 그 교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서 말씀을 보면 아, 인사와 인사가 나오는데 인사가 있고요. 빌리보 교인들의 복음 참여에 감사한다그니까 아, 교인들이 복음 참여해서 감사를하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현재상그 투옥돼 있었죠.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 연금 상태가 된 상태죠. 그다음에 그들의 형제들의 반응, 그다음에 바울 태도는 어떤가. 그다음에 1장 2 7절에부터 2장 30절까지는 성화 실천의 지침.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느냐? 그럴 때는 담대하고 또 겸손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겸손한 종이에는 어떤 것이다. 상전은 어떻게 모셔야 되는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 정치적 교류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유대교 율법,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교 율법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바울의 목표, 내가 삶의 이 목표는 무엇이냐. 결국은 부활이었다. 그 부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장에 대해서는 권면과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다툼이 있었죠. 그랬을 때글레멘드에 대해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권면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편지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인물로서는 에바브로 디도와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가 있었고요. 그다음 핵심은 중요한 건 하늘의 시민권을 찾아라 하늘에서 지민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 말씀하고 있고요.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거고 기간은 A.D. 62년 60년서부터 60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리보라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빌리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먼저 아, 알아볼, 필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빌리방 2세가 아, 그레니디세스라는 것을 함가시키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빌립보는 금강지역이 많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에밀리우스 파울루스가 그 싸이 그 나죠.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고 싸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안티고노스 황제 안티고노스 왕조죠.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왕조들이 나오죠. 가세 번째 대표적인 것이 안티고노스 왕조, 셀루코스 왕조, 포틀레마이오스 왕조였는데 이 왕조들이 점점 분산이 됐죠. 이 안티고노스가 여기 쪽이 마게도니아 쪽을 갔다가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티오노스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페르세우스라는 장군하고 에밀리오스 파울루스가 전투를 하죠. 그래갖고 마게도니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부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 이제 로마군이 주둔하게 을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브루투스와 캐시우스 군대가 그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윤리 시절을 갖다 시해를 하고 난 다음에 브루투스가 시해, 시해하고 난 다음에 도망와서 이쪽에 와 있죠. 빌보군대, 빌리포 빌보에다가 그러면서 그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그까 그러니까 아우구투스가 스그 원본명이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와 안티누스 안토니, 군대에. 연합군의 사망을 해버리죠. 이두 군대, 군 장군 둘다 다 사망이 되어버리죠. 이 브루투스는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냐면 브루투스 넘어져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의 양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리 시절, 시절 암살하는데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브루투스였습니다. 자, 이 옥타비아노스는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됐죠. 그러니까 공화국에서 로마 황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초대 왕제 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게 나중에 아우구투스를 바꾸죠. 가이사의 이사람들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안토니오스는그 릴리스이죠, 그 가이사의 아주 그 측근이었죠, 온리팔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바꿀 때, 로마 제국으로 꿀때 삼두 정치가 나오는데 그때 아우구투스, 안토니오스 레피투스 세 사람을 그세 사람이 그 어떤 그런 삼두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안토니오스가 크레오파트라하고 결탁을 하면서 아우구투스한테 대비죠. 그래갖고 아킴 해전에서 패하면서 크레오파트라도 죽고. 아저 어, 안토니우스도 죽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죽기 전에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자그 죽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그곳에다가 뭐냐면 전장에 참여했던 군인들 군인들을 전부 다 여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 퇴역한 군인들이 빌립에서 정착하면서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갖고 총독이한테 간섭을 받지 않는 그 다음에 받지 않지만 행정에, 행정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들을 사람들한테 주죠. 이, 이 로마 군인들한테 참정 군인들한테 그리고 채찍을 막거나 그 사소한 일로 투옥되거나 이렇지 않고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라고 볼까요? 도시 전체가 어그이자 군인들로서 아주 호전적이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그 다음에 기득권, 기득권 세력이었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바로 빌리보였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거기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도듯이 그 브루투스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우토스안토니우스가 혁공원에서 죽여버린다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선한 것을 분별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제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빌립포스의 1장을 보면 자,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포에하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뭐예요? 빌립포에하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한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 하고 있습니다. 자, 오 절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아, 여기서 보면 그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예수의 날까지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무슨 얘기요? 착한 일을 계속 유지를 해라 너희가 착한 양심을 갖고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재림이 날때 너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 기도하노라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되기를 원한다고 아까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네가 그 아까 제목처럼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너희가 끝까지 의의 열매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권면의 서부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1 2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줄 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 채찍도 맞고 죽을 고비가 났는데 감옥이 그그저 감옥에서 그 무너지면서 감옥이 무너지면서 그 간수장 간수가 어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래그 로마 간수장이 교인이 됐죠.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험전파에진전 된다. 그리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13년 14절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이 경비대와 있는 간수들이 모든 거다 알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전파하게 된 전파하게 됐다. 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복음 복음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 괴로움으로 더, 더하게 할 줄로 생각,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들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냐면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매임에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게 괴롭히려고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전파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 다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죠. 너희의 간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그런데 살든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또 여러분 중보기도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나 죽으나 끝까지 배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죽거나 사는 것 그것은 죽는 것도 나한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겠다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빌립보스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 그것이 내일일 건데 내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누가 택하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살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 하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함께 있고 싶구나 나 죽고 싶구나 죽고 죽어서 고죽 예수님 옆, 옆으로 가고 싶구나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옆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같이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나와서 너희를 갖다 좀더더 성장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택은 너희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여기서 죽고 싶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늘 시민권을 생각하며 삶의 원칙을 지키는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빌리포스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멸망의 증거여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없으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을 대적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파멸할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다른 게 없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한것 그것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 여러분도 내가 고난 당한 것을 보셨고 나로 인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그그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뭐예요? 골로새에서는 이런 얘기를합니다 자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읽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너한테 은혜 주고 너희가 영생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 자체는 다른 게 아니다. 그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하고 그로운 은혜에서 내가 하늘 시민권을 딸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의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이 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아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의 원칙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라고 분명히 성도 간의 교제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에 나오면 서로 그 교인들 간에 싸우는 게 있죠. 요니어와 순주개가 싸워서 나오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됨으로 사람으로 나, 나타나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장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겸손하고 뜻을 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키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앞에 다 모두 꿈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너희삶 자체를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빌리포스 2장 13절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할까요? 자 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그 분명히 자기가 일단 모든 일을 원망 것이 싶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무슨 보상받기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할때원망하 할지도 말고 시비가 없이 그냥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10절 때는 이렇게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그럼 전제라는 게 뭡니까? 전제라는 것은 재물을 재단에 놓고 그것이 완전,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완전 연소를 위해서 그 포도주를 뿌리는, 뿌리는 거거든요. 자, 빌리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완전히 바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디모델은 너희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디모델을 너희한테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보면 이렇게 봅니다. 빌리뽀 교회를 세운 공동 창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어, 누구예요? 그 디모데죠. 디모데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디모데를 세울 때 같이 세워 같이 그 디모 그, 그 교회를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 옷감 장소 루디아였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디모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오서 4장6절에서 보면 전 저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같이 내가 나를 부어진다는 것은 완전 연소, 그 그러니까 재물이 완전히 타기 위해서 나는 촉진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난 쓰임 받겠다 다 그러면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하는 심민권을 받아 자격을 위해서 나는 충분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 오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 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삶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빌리포스 2장 2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것을지주 안에서 확신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뭐냐면 디모데는 나와 그 동역으로서 너무 고생, 모든 고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 교회도 갈 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파송했었고 그 다음에 빌보의 교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골로세스 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그 어떤 때는 연보를 가지러 갔다 온 사람이었고요. 어떤 때는 그, 그 서신을 전해주러 갔다 왔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디모데는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했다. 2차 전도여행습 시작해서 여태까지 로마까지 같이 왔을 때예루살렘서부터 로마까지 갔을 때 모든 걸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어, 이 빌리뽀까지 갈때게 육로로 가는게면 한 1,300km, 아, 2 0 0 0 k 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00마일이요. 그다음에 배로는 한 800마일, 한 1,300km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갈수 있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온 사람이었다면 정말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그, 그런 걸 하지 못하고 다 고만둔 사람,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좀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 감옥에 왔을 때 와서 그뭐랄까요그 그, 그 감옥에서 그 같이 그 축식을 하면서 바울을 갖다 섬겼죠 바울의 뭐병 관호 하고 여러 가지 청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이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함께 수고됐다. 그 사람은 이것은 뭐냐면 나의 형제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동역자였다.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나와 사도됨 보내, 대리, 나의 대리자였다. 나의, 나의 사도와 마찬가지 보내음을 받은 자였다. 대리자였다. 그 다음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아, 그, 나의 재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필요의 사역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 함께 위로하고 사역하고 위험을 감싸하고 고난을 함께한 사유로 볼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네 가지, 사 다섯 가지 사항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한 것을 나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기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나의 필요를 공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중한 어떻게 보면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 힘들어 죽음의, 죽음의 어떤 그런 죽음 앞까지 오서 병이 걸리지 않았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것서 도왔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바울을 갖다 돕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일해서 어, 그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볼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여기서 보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도 만약 고린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냐복음의 시초는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주어받는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빌리뽀 교인들이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줬다.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바로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마게도니아 떠날 때 도와줬던 그런, 그,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너, 그,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에바브로 디도한 사람은 그,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충성을 다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픈 거라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그것도 알리는 것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설에 의하면 에바브로 디도는 그, 빌립뽀 감옥의 간수였지 않았냐? 그래서 그첫 번째 그 간수가 무너지고, 아니, 그 철창이 무너지고, 뚜기, 감옥이 무너지면서 도망간 줄 알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래서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기적과 이적을 받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있는, 있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리를 여기셨고,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급해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을 덜려 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는 것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절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기독교의 참된 인간관계 형제를 기초로 했다.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계가 관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형제가 기초, 어, 기초한 기초 관계 그것이 바로 어 인간관계 기독교의 가정이 가장 기독교의 가장 인간관계는 뭐냐면 참된 형제에 기초한 관계, 공동체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 상통한 그 사도행전에 서 나오듯이 유무 상통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그 어떤 경쟁심이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형제가 있다면 어떤 경쟁심도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바로 어떤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와 그 바울과 같은 그런 관계이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말을 위해서 권면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에바브로 디도와 그,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다 빌리포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을 섬기다 병이 들었던 사람. 성품이 부드럽고 충성적이고 희생적이며 남을 배려하면서도 사랑이 많은 자였다. 어 흠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병약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디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빌리포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들이 그리스도 알고부터 배설물로 다 여긴다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에게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들은 뭐예요 그그저 그 동성애 하는 자, 개가처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다 삼 삼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중요시 여겨라. 그다음에, 유,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 할례파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한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사람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만약에 개가 와갔다. 그다음에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받는 것이 참 할례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4절에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 것으로 있는지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게 그리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제, 그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육체로 우리가 건강이 된다. 우리가 고난을 뭐 참고 육체로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난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나민 집합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세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 나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런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부터는 나는 그 모든 것이 해로여기고 다 배설비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가진 의의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목표는 뭘까요? 자, 빌리보서 3장 10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고난의 참여함,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의 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게 뭐예요? 나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한 것은 그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내가 이미 이룬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잘 나갔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것을 된 이유는 그 목표는 뭐예요? 내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미래를 보고 토대로 달려가는데 그것은 뭐예요? 부하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기로 약속되어졌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 이루 온전히 이루었답니다. 아니요. 아직 난미완성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내 부활을 하려고 어떻게 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 나국에 오고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 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오토 원비어정갈렛 목사, 전부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강정호 선수는 영주권만 갖고 있었지 취업 이민으로 간 사람이죠. 취업 취업 영주권을 갖고 있었지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토원비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가 시민권으로 보면요, 미국 시민권을 받, 받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자,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그 구원해 준다고 얘기한 거죠. 오토원비어는그 호텔에서 그 그 카탈로그를 갖고 갔는데 그것이 간첩행이라고 받아갖고 그 강요했죠. 난 간첩행이라고 했습니다 고 강요하게 를 만들었죠. 그러다 심한 고문을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혼수상태가 됐죠. 그래갖고 오토원 비화는 미국으로 후송이 됐죠. 결국은 뭐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었는지 자기한테 귀구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갈레 목사 는 누구예요? 정갈레 목사는 북한에다가 성경을 성경책을 어, 보급하했던 목사님입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렸죠. 북한 당국에서 걸려가고 사형 직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 저 국무장관이 이정갈레 목사를 구원해줬죠. 현재 지금은 그 음. 한국에 와서 수지에서, 수지에서 그, 한미연합교회 이동호 목사님, 요한 이동호 목사님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면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정호 선수. 강정호 선수는 뭐였어요? 이 사람은 그 피치보고 그, 피치보고 선수였죠. 근데 음수팽두니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아웃, 3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2009년에 2011년 주차에 음주 경력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검찰은 1500만 약식 기술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너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너못 들어와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1년 동안 강제로 휴식하고 2018년에 피치복에 복구했지만 결국은 세세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고 2019년 피치고에서 방출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삶 자체가 그 똑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라얘기하 겁니다.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받은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똑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민권을 받혀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방출되고비자 발급이 거부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밖에서는 우리는 어떻게요 시민권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히 하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아, 함께 나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그들의 아침은 멸망이요. 왜요? 자기를 해꼬지하는 락해 사람들은 멸망을 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어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뭐예요? 모든 사람은 시민권은 다 우리가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복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복을 쌓아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강정화 같은 사람들은 뭐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영광과 쾌락과 그런 걸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영광을 그들의 부끄럼을 부끄름에 있고 그 다음에 땅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기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그것에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이어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제 이름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리포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며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내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 성숙하게 삶을 살아라.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비를 보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야. 멸리간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까도 말씀처럼 주 안에 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장이 보면 내가 유오디아,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주계를 권하느니. 어, 그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를 관하고 순두계를 관한다고 얘기하고 뭘까요? 주안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까 같은 마음을 계속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유오디아와 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운 이유가 뭘까요? 왜 다툼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잠언 26장 24절을 보면 원수현,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에 좋을지라도 믿지는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지한 것이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미움을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유오디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오디아는 결국은 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디아와 그 순두결을 그냥 추측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그, 그 다양한 사람에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예요? 어, 열정적으로 복음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드럽고, 온약에 조화시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어, 아름답게 그 사람의 그 권면하고, 그사람 사랑으로 뿜어줄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교회는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람이 힘을 합쳐 세우는 것인데 불구하고, 어떤 뛰어난 사람이 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툼이 생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평범한 사람, 작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작은 일을 여러시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보면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평강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도 없는 이라. 하나님과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깨달음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또 하나의 얘기가 뭐 있습니까? 자 이르시 되 마태복음에서 보면 18장 3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너희가 도 이렇게 어린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선 큰 분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 같은 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개네들한테는 동기가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요한일수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3장 15절에서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고 느끼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있죠 유오디아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두계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요 <웃음> 자이사람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영향력이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 스타일과 이 사람 스타일이 달랐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보면 그왜 여자들이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 루디아 여자 목감장수 유디아가 만들었잖아요. 그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파워가 아마 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헬라인들의 헬라인들 여자들은 유식하고 어떻게 멋도 많이 부리고 돈도 많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그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하면 여전도 회장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유어디아가 야,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데이제순두계는 그, 아주 그 박식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던 거예요. 그렇게 가정해 보면, 이 사람은 돈과 권력과, 그러니까, 이, 이, 같은 그런 인품들,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그그 그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었던 그 다음에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뭘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게 나, 나쁘냐 물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요디아가질투할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순두계를요 그래서 서로 다툼 있고 서로가 배제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안에서 주안에서 어라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동역자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개 구한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생명에 있는이라고도 있습니다. 네개 도우 네개 구한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 네개가 글래멘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개 구한오니 그 구한다 군데 네게 누가 든 그것이 누구였는지 모르겠. 그게 디모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연재를 돕고 복음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두 사람 다 모두 뭐예요? 동역자였다는 얘기죠. 저 연재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책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보면. 도라고 얘기하죠 도라고 얘기하으면 신란반호인데 이것은 붙잡다고 얘기했습니다. 붙잡다는 것은 뭐는 그, 놓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잡고 있어라. 그래갖고 뭐냐면 돕기, 위해, 부, 돕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붙잡아라. 그 다음에 잉태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잉태하라는 뜻은 뭐냐면 품다는 의미죠. 사랑으로 품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돕다. 돕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시간, 돈, 가족 모든 것을 희생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란 반오는 뭐냐면 그렇게 동역자와 함께 뭐예요? 어, 붙잡고 돕, 돕고 그 다음에 그 품고 사랑으로 품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름들이 생명체이다. 생명체에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 서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주안에 서고 그 다음에 동립다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교의 여성 지도자였다고 볼수 있고요 이름의 뜻은 멋진 여행이었습니까 멋진 여행이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돈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교회 여성 지도자였고요 보금의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믿음도 봉사도 열심히 했고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럴 따 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둥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빌리포 교회 성도였지만 뭐냐, 순중에는뭐야 이름이 뜨면 얻다, 누리다, 함께하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그, 그, 그 아까 이름하고 좀 비슷하죠. 그 저, 도우라는 거와 비슷하죠. 자, 보면, 빌리뽀 교회 성도면 차기 여성 지도자였지 않았을까? 그니까 러 뭐냐, 똑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복음의 열정이 많았던 자였고,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경쟁심이 또 강했던 사람. 그 다음에, 부유했지 부위, 않았겠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그런 것을 아까 얘기하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글레멘토는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했죠. 글레멘토는 뭐야? 빌립보 교회 의 성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온순하다. 복음 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볼수 있다. 그러니까 구준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피디더와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많았다. 남정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인들의 로마인 로마인들은 흔한 이름이었다. 자, 이게 여기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빌립보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도시였다고 얘기셨습니까그 로마의 그 참정 군군의 그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모였던 그런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이었고, 참정권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그 부채포 특권, 그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었고, 온순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해서 조화를 잘 이루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떤 그 파워가 있고 여성들 이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좀 온화했다 교회에 온 사람들 로마 시민 그블리포 교회 그 시민들과 달리 정말 온화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을 지키려면 하늘 시민과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민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리고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참되며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을 받을만하며 또무엇 하고 있습니까? 칭찬받을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든지,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죠? 칭찬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 그 좀, 정적으로 음, 인정받고, 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가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본받았고 나를 쫓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꼭 기억해 있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주니 내가 가장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다음에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죠 그러니까 10절에서 하뭐 싹이 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까 기쁨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높은 데도 가봤고 낮은 데도 가봤고 정말 어안 가보고 안 해본 것이 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왜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 3절 내가 중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4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럼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가 너희가 다 해줬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번 보내냐 두 번이나 나이스크서 보내줬다.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았음받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면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빌립뽀에서 빌리뽀,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너희가 도와줬다. 그러면서 한번뿐이나 두번씩이나 도와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무엇을 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1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아, 여러분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길 나 원한다. 그러면서 에바 브로드 편에서 보내준 물건을 이내 부족함 없이 내가 살았고 하느님께, 그것이 하느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풍성한 대로 하느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21절 성도의 각각 문화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가이사집 사람 중에도 맺히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이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놓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불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자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주, 본문 말씀인데 중요한 오늘 말씀이 주제인데요. 자. 빌보스에 읽혔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가 죽으시을 본받아 어떻게 사든 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를 한다. 내 중요한 목표 다른 것도 아니다.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부활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내가 표때를 향해 달라간다고 했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하늘의 시민권을 받기로 약속되어서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아까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민권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듯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시민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때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빌리포스 2장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대됨을 취할 것을 거부하고 종의 형체를 갖자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사이에 우리가 더 많은 분열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그한국 한국이나 미국도 보면 좌파 우파 이런 것이 있고 민주당 공화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냐 부정선거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 시기와 질투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우리를, 우리가 를우리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아까 말씀처럼 서로 예수 안에 쓴다. 주님 안에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인사, 인사만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옆에 같이 앉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딱 분명히 경고하고 바울은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도 사람들 비판하고 만나면 친하다는 것이라서 사람들 비판하고 교회사람 비판하고 이런 데 이런 것도 사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다한 마음을 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겸손적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빌리포스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뭐냐면 그분의 겸손한 그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빌리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늘 시민권을 받으려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남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안에 쓰고 서로 돕고 서로 동역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